안녕하세요 오늘 멸치 무침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시멸치예요 다시물 내는 멸치인데 이게 맛있어요 이거 무쳐놔도 맛있는 멸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게 고추장에 이렇게 발라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이것도 맛있고 여러 가지로 어,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배를 이제 머리하고 멸치 똥을 골로내고 이거를 무쳐보려고 이렇게 해서 고추장 딱 찍어먹으면 맛있거든 여름에 밥물 말아갖고 멸치가 똥을 이러고 많이 샀어요 멸치 300g에서 똥 이만큼 나왔네 이걸 다 먹은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쓰겠어 이 머리는 이제 놔놨다가 다시물 낼때 쓰고 약불에 에, 이게 비린내 나니까 살짝 볶아가지고 이게 비린내 안날 정도만 볶으면 되거든요 이정도면 비린내가 안 나도 되겠네 비린내가 안나도 음. 안나겠네가 아니라? 응 음. 안나겠네 이때 <웃음> 가루가 있으니까 이게 메르치에서 허물이 벗겨져갖고 가루가 있으니까 털어서 껍질 지저분한 거 버리려고 음. 이제 양념을 이제 해보겠어요 이제 대파 넣어도 되고 이게 우리 쪽파 쪽파를 넣었는데 쪽파 없으면 대파 넣어도 돼요 송송송송송 썰어야지 청양고추 두개두개 두개 정도 어, 이거를 째깐하니까 세개 했어 청양고추하고 이 파하고는 사춘이요 사춘, 맨날 따로 당겨야 돼 마늘, 생강도 좀 넣어주고 생강 진간장 깨소금 참깨를 많이 먹으면은요 머리가 좋아진대요 이거는 이제 메르치니까 맛술 좀 촉촉하게 묻힐거예요 우리는 좀 연식이 있어가지고 이빨이 안좋거든 그러니까 여섯 한세큰술 정도 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참기름 고춧가루도 한큰술반 정도 고추장 한큰술 크게 매실도 좀 넣어주고 한큰술반 정도 메리치 무침이 안성이 됐네요. 이게 볶아서 좀 이렇게 좀 파삭파삭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무쳐줘요. 다 부스러지니까. 이게 무쳐놓으면은 이제 촉촉해져요. 이 다시메리치가요. 파랗게, 싱싱하게 말린 거는요. 이렇게 무쳐서 먹어도 맛있어요. 다시물리도 맛있고.